타투야. 어? 타투 어디 갔지 타투 어디 갔는지본 사람. 타투야! 타투야! 타투야! 어디 갔었어? 어? 어디 갔다 왔다! 어디 갔다 왔다! 야, 그렇게 싫다는 거 지내지 마라. 해, 타투. 야, 너 뭐, 내가 뽀꽃만한번 털어? 타투야, 일로 와봐봐. 타투야, 나 아, 기분이 안 좋아, 지금. 너 때문에 꼬리 흔들지 말고 빨리 와봐. 타투. 일로 와봐. 빨리. 지금. 빨리 와봐, 타투야. 넌 엄마를 오랜만에 봐도 아주 반갑지가 않구나. 일리 와봐, 타투야, 타토야 타투를 부르는 법이 있어. 타투야, 아무네? 나도야. 왜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? 엄마를 오랜만에 봐도 좋지가 않은 거야. 오, 나야 아니? <웃음> 나트, 안아! 안아! 나트! 나트야! 나트, 안아! 나트야! 나트야. 안아줘! 야! 다트. 배를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. 어 아, 원래 할줄 아는데? 왜 그러지? 아, 이상하네. 컨디션이 안 좋은가? 자, 나트야! 안아! 나트야! 나트야! 나트야. 안아! 야 빨리 일어나봐. 일어나라가 했어. 아, 다, 다 기분이 안 좋아. 아, 못 말라. Oh, she's o n e a t a plan. so untrue. o n s c o 가사 아는 어머. 굿지야입 뭐? 하면 입을, 아, 아, 이렇게 주는 거야, 알았어. <웃음> 입 하면, 아! 아, 아, 아, 아, 아어 Thank you.